너네 몇 년생이야? 98년생 98년생, 98년생. 98년생. <웃음> <웃음> <웃음> 니네가 다내 노래로 컸어 <웃음> <웃음> 아참 너무 어려워 어렵게 만들어졌어 오늘은 음악방송하러 음악방송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로 좋은 노래들을 들려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우선은 사랑노연이 한두 번 방송하고 풍악을 울려라 아이돌 음악방송이랑 풍악을 울려라랑 조금 다 아, 맞나 이 고민이 제일 많이 되긴 하시라 말 그대로 음악방송은 음악을 방송하는 방송이니까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는 건 괜찮겠다 풍악을 울려라 그리고 사랑노연이 일단 두 곡을 먼저 좀 들려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또 웃겠어. <웃음> 음악방송, 오늘 첫 방송이죠? <웃음> 앨범을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노래, 선곡열 곡을 잘 실었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 심사숙고하게 만든 앨범이라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준비를 잘한것 같고, 이렇게 되면 또 다음 앨범 작업할 때또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받아놓은 노래들도 많고 해서, 그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는 게 제가 해야 할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음악방송이니까 오늘만큼 저와 함께 동행하시죠 됐다 그러면 대기실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죠 거의 뭐이낫지 아니 배배 뭐, 배였어? 아, 네, 아, 아 어쩐지 거기 아프더라 연도하다가 폈어참 잠시 후기 좀주세요 추남입니다 추남 오늘은 식사 그거 먹었어요. 우육탕 퀴즈, 우육탕 사발면이게요. 아니면 진짜 우육탕이게요. 1번 사발면 우육탕, 2번 진짜 우육탕. 정답은 저희가 유튜브 댓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거 사려고막 난리 났었던 거 알아보면... <웃음> <웃음> <웃음> 마지막에 을 올려라 오늘은 축구 어디 하냐 16강 어제 걔네가 이겼지? 네덜란드 네. 어. 대 네덜란드가 3대 0느겼어 3대, 3대 1? 마지막 하나 넣었구나 또 네. 우리나라는 아, 화요일 새벽에 아, 하는 거지? 네. 네. 화요일 오늘은 SBS 인기가요에 왔습니다 풍악을 올려라 응, 생방인데 풍악을 올려드리고 위해서 있습니다 음악방송으로 생방은 아, 생방을 한 적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요새는 생방이 사전 녹화랑 생방이랑 같이 진행이 되는데 보통 대부분 사전 녹화를 했었고 생방으로 음악방송을 한 거는 특히 여기 등촌동공개오은1990 <웃음> 뭐야? 비웃어? 비웃었지 지금? 너네 어, 네. 몇 년생이야? 98년생 98년생 98년. <웃음> <웃음> 니네가 다내 노래로 컸어 <웃음> 저 아이들 그 엄마한테 분유 달라고 조를 때 저는 여기서 이제 생방송을 했었죠 그게 제 기억에 97년 대뷔니까 97, 98년이지 않을까 그걸 마지막으로 등촌동 SBS에 는 생방송을 처음 온 거니까 한 24, 5년 됐나 보다 여기 여기서 생방 하는 거라 식사하셨어요? 갑자기? 끝나고 좀뭐좀 뭐, 좀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요새 그 투어 돌고 이렇게 행사 때 지방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외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외식을 하면 대부분 육류 식단을 좀 해서 아 속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안 좋고 그리고 아침에 좀 붓기도 있는 거 같고 해서 최근에는 좀 육류를 좀 줄이고 먹으려고 하는데 또 육류를 줄이니까 먹을 게 없다. 진짜 먹을 게없어 육류를 끊겠다고 하니까 먹을 게 없어. 하여튼 이따 끝나고 뭐 간단한 거 먹으려고 하고 있어 의상은 우리 진수 실장이 오늘 의상은 어떤 포인트가 뭔가요? 흩날리는 느낌. 흩날리는 느낌 속에서. 뭐 그렇답니다. 흩날리는 느낌이고 아무래도 노래가 풍악을 울려다 풍악을 울려라이다 보니까 음. 수트지만, 그래도 어떤 풍악의 어떤 동양적인 요소를 같이 가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의상이, 여기 집도또 구멍까지 내주시고, 근데 되게 의상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저번에는 빨간색 입었고, 오늘은 파란색 입었으니까. 태극기야? <웃음> 다음에는 검은색만 입으면 되겠네. 그리고 흰색, 검은색 하면은, 나 인터뷰하는데 저로 <웃음> 갑시다! 네! 갑니다 네. 네. 오랜만에 생방해서 재밌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앉아계시는 당첨된 여러분들 무대에서 뵈니까 더 반갑고 생방이 좀 낯설기도 하지만 오랜만에 생방이라 좀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앞으로 어 자주 불러드리겠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여러분 안녕 퇴근합니다 뿅 풍아를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풍아 어. 아, 오늘 어? 하.. 컨디션안 좋습니다 아, 별로 중요한 건 코도 훌쩍거리고 그래도 또 초인적인 힘이 발휘돼서 생방지 어. 한 30분 앞두고 있는데 어, 초인적인 힘으로 어. 최선을 다해서 풍악을 또 올려드리고 오겠습니다. 어. 어. 남자들이... 아 옆들이 막견주하아 어, 일단 저희가 이게 팬클럽 색깔로 나왔는데요. 아무도 어. 아무도 어가운에 계신 어, 일단 오른쪽 선수 거 해서요. 하나, 음, <목소리> 사랑 이렇게 말했지. 이 문제. 또 하나. 한번 했죠? 와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의 소식적 듣던 음악들 다행이네 그러니까 한 번에 안 틀리고 <목소리가> 너무 하네 오늘은 이제 음악방송 마지막 날입니다 음. 뭐 음악중심은 작년에 정답은 없다 네, 한번 하고 거의 한 1년만에 음악중심 온것 같아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다들 정말 <웃음> 고생 많으십니다 네. 그러니까요 NCT d r 캔디를 리메이크 하신 거죠 네, 그래서 해주시면 어떠냐고 했는데 사실 제가 좀그 아는 춤이라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또딱그 부분이 제일 제가 기억하기 쉬운 부분이라서 재밌겠습니다 음. 막방이라서 어. 미트색으로또 맞춰봤어요 또 재밌게 풍악을 올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웃음> <웃음> 내 마음은 살랑축폭이 밖에 춤춰로도도 신